오우뭐 이거 어! 어! 오케 웰컴. 지금 서 불이 꺼내야 요 아, 불이 꺼인데 불이 꺼 안녕하십니까. 소리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손다 형님하고 성민이가 요즘 인도에 푹 빠져있거든요. 맨날 인도 얘기만 해요. 요즘은. 아수 사람 사둘다못 쓰게 돼버렸어. 지금 큰일 났어. 이거 자꾸 인도 타지. 아, 큰일 났어. 지금 시작부터 바로 본론을 얘기하면 세론 타러 갑니다. 자전거처럼 생긴 전기 오토바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약 500만 원대. 그래서 그 세론 쪽에 문의를 드려서 체험하러 가는 겁니다. 자 모. 라 이네. <웃음> 저런 <웃음> 배터리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어, 어. 분리가 돼서 충전하시면 되고. 음. 그리고 이게 여기서 파워를 음. 이거를 오른쪽으로 밀고 키를 온 하시고 스타트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먹거든요. 네, 네. 근데 얘를 발크랑 똑같이 짧기면 아, 짧기면 아, 아. 아, 네. 그러면 어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제 뭐 키를 운 하자마자 뭘막 하시면 이게 아. 그 안전장치 때문에 안 먹을 안 먹어요. 아, 막 하면 안 되나? 네. 그러니까 키를 운 하시고 여기 세레모니가 나와요. 하시고 움직이면 음. 이제 그냥 출발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악셀하고 이제 뒷 브레이크, 앞 브레이크가 끝이기 때문에. 음. 포지션은 거의 자전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재밌어. 오 재밌어. 재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어 재밌어. 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 한 아, 이거 재밌다. 아, 내가 어게 생각하냐고 하지 않냐고 하가고 하지 않냐고 하지 않냐고 하지 갑자기 엄청 잘 타는 사람처럼 고 하지 네냐고지 괜찮냐 네. 괴롭게 면서 들어가야 돼. 놀라지 마요. 오늘은 ᄉ ᄇ ᄇ ᄇ 오케려 오케이. 오그지 어, 그냥 땡기면 올라가. 어. 오케이. 사실이 아. 아. 일반, 우리 오토바이런힘이좀 버거운 그런 것들이 쉽게 할수 있는. 쉽게 있네. 되는 거네. 그런 게 있네. 아. 아. 이렇게 한몇 시간을 설수 있어요? 계속 풀로? 예로 <웃음> 네. 40kg. 으아, 으다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 야 이거 오토바이 타고 가는 길이 아니잖아. 시선을 멀리 두다 이런 말하지 마. 재밌다. 빠져들면 안 돼. 오. 재밌다. 열심히 이런데 길이 있어. 야 여기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까? 오토바이로는 오토바이는못 가. 지붕에 <웃음> 이거 못 봤어 못 봤어 <웃음> 나 뒤에서 넘어진 거 아무도 못 봤어. 아 <웃음> 넘어졌어?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줄게. <웃음> 뒤에 보려고 백미러를 봤는데 이러고 <웃음> 해야 아니, 근데 중심에 있으면 되죠? 오 사라이다! <웃음> 아, 쟤, 내좋 사라이지! 아니, 나는 악션땡기는데 올라가도 말지? <웃음> 아, 건너올게요. <겁나 웃겨. 웃음> 오! <웃음> <웃음> 나 제일 뒤에 가 모르는데 나 <웃음> <야>, 얘기해 주잖아 생활스럽게 <웃음> 왜 그래? <웃음> 어, 가자 가자 가자 멈추면 안돼 멈추면 안돼 가자 <웃음> 가자 가자 멈추면 안돼 서론 <웃음> 있네. 나이스 서론 <웃음> 서론, 나이스. 가자. 어? 나이스. 어? 천민이 잘 탄다. <웃음> 아이고. 빨리 안 가. 아니, 아니. 실수로 눌았어 겁이 없네 확실히 어, 음도좀 탔다고 <웃음> <웃음> <이> 인도 탄 새끼이잖아 <웃음> 막, 맛본 새끼 막 아, 거리 벌어지는 거봐 <웃음> 오, 우 후우 후우 강대인아 스포츠게드 그냥 천천히 가이소 <웃음> 저 따라가야 돼 <웃음> 손바 형이 나 때문에 재미를 못 보네 <웃음> 아니야 재밌어 너 뒷모습 보는 것만이 재밌어? No. <웃음> <웃음> 아 불욕적인데? <웃음> 82% 한한 시간 그렇게 타도 82%. 음. 뭐가. <웃음> <웃음> 와, 살짝 땡겨 갖고 들듯이 넘어야 돼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야, 호스가좀 아드밴치 이거지! 나는! 아드밴 뭐라고 해야지 나이 검색하면은? 쩌론이라고 하면 안돼 그거 기 싫은데 나도 아이씨 안된다 아이씨 역시 어떤 건 번갈아가면서 살려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웃음> 어, 아, 아, 되미끄러워거예 여기 완전 미끄럽네. 역시 여기 미끄러워거 <웃음> <여기가> 미끄러졌네. 아, <웃음> 어, 이게 뭐지? <웃음> 오토바이 같은 그립을 생각하면 안 돼. <웃음> <웃음> 아, 근데 선생님 너무 재밌다. <웃음> 되게 인간적이야. <웃음> 하면 저기서 살겠네데 어, 아, 살 거면 무조건 사장님 살 거면 난 여기서. 아, 밝은 아, 아, 시즌? 밝은 아, 음, 시즌. 살 거면 무조건 밝은 시즌. 야, 동네 마실 다니기는 짱일 거 같아. 진짜, 진짜. 어, 그냥 진짜 음. 너무 좋은데, 이거? 음. 되게...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그 이거 뭐 60, 70%까지 나온다 고 그러면 저는 이거 출퇴근해도 출근하게아 그러니까. 진짜 진짜 아 출퇴근해도 될것 같은데 근데 이거 가져갈까 도 없는데 또 시작인가 <웃음> <웃음> 이게 <이제> 시작인가 <웃음> <웃음> 어? 기다리세요. 네. 가장, 잠깐, 잠깐만요. 아 왜? This is Sparta! Sparta. <laughs> 좀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네. 네. 조금 네. 네. 그러니까 어패 같은 데서 네. 제가 뭐어지 오! 어, 성민이, 성민이. 성민이 넘어졌어. 근데 씨들시 아저씨들 TV 뭐 하기도 다 w e l c o m e to 8.6.9. Come on. Come on. Come on. h o oh, yeah. e s Come on. Oh, e a o o e h e Do you want t on 보호 장비가 중요하구나 Come on.